베네피슨 바로! 순서 결정권입니다. 순서 결정? 다음 미션은 금고쟁탈 작전입니다. 금고쟁탈 작전? 그게 뭐야? 각 대원은 방으로 질투해. 방 안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연후 금고 안에 있는 미션을 수행해서 방에서 나오면 성공! 시간을 늦어 더 빨리한 대원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. 이번 대결 이후 최강 대원이 결정됨으로써 나머지 대원이 탈락하고 모든 대결이 끝납니다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. 지금까지 강철부대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불태우자. 이번이 정말 마지막인 거잖아요. 죽어라 하겠습니다. 자 오비키 대원 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먼저하겠습니다. 먼저하겠습니다. 정말 먼저 하시겠습니까? 네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. 오, 네, 좋습니다. 금고 젠탈 직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두 대원 이만은 과거 한 마디씩 해주십시오. 급해가지고 솔직히 생각하면 그냥 다 없애자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비보 있다고. <웃음> 와우. 뭐야 뭐야 뭐야 미션 뭐? 어? 미션 눈알 젤리 먹기? 오 미션이 뭐야? 눈알 젤리 먹는 거야? 눈알 <웃음> 젤리 어디 있어? 어? 어? 저기다 눈알 젤리.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지? 오. 이렇게 먹어 요즘 이렇게 먹잖아. 응? 어? 오. 오, 도에 젤리. 음. 음. 맛있어. 음. 아, 밥이 좀 길게. 빨리 먹어 안 되지 안 되지. 다음은 백설아 대원 주민 시어 탈 작전에서 두 대원 모두 미션에 성공했십시두 대원의 기록을 발표하겠습니다. 두 대원의 기록 차이가 5초 차이입니다. <웃음> 이번 미션에서 오비키 대원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 승리한 오비키 대원에게는 엄청난 베네피이 있습니다 엄청난 베네피 뭐지? 뭐지? 엄청난 베네픽은 봐! 말랑이를 선물로 드립니다. <웃음> 아 뭐야 결국 말랑이 받는 거였어? 싫은 맛이요아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 좋지요! <웃음> 어쨌든 여자 강철부대 대!